하나, 둘, 셋, 짠! 아, 지난번에 이어서 풀무원 <목> 걸로 느까 면? 아니요 내가 얘기했을 때한 번도 내라고 얘기한 적이 없던 거 같아 네. 네. 그럼요 라 팻판 하나씩밖에 안 되니까 라차 어, 완전히 라라라좀 기다릴 줄라라라라이라이라라라라라라라라라아라아라라라라라라라라라 <웃음> 뜨겁나? 라 내가 얘기했을 때 한번도 네 라고 얘기한 적이 없던거 이었다 너무 빠르잖아 내가 얘기했을 때 한번도 네 라고 얘기한 적이 없던거 겉면의 문제는 뭐냐 빨리 안익고 똑같아요 끓이는 시간 아니야좀더 길어. 이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더 짧으면 3분이고 얘는 4분 30초야. 왜 3분이에요. 5분이지. 내가 얘기했을 때한 번도 내 라고 얘기한 적이 없던 거. 5분이에 5분. 그러니까 술 그만 먹어요 형. 봤어 니가? 봤죠. 거 봤어? 같이 먹었으니까. 내가 얘기했을 때한 번도 내 라고 얘기한 적이 없던 거. 근데 그 이건 왜 4개만 들어 형, 들어있을까? 아 이거? 네. 마케팅이. 이 사람들이 포장하는 거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다 신경 써가지고 하는 거거든. 자인 가족이 많으니까 4명이 먹으라는 뜻 아닐까? 그런가? 사람이, 음. 가족이 좀 뚫어서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요. 하는 건가? 니네가 그래서 니네가 나보다 한수 미치라는 거야. 봐봐. 4 플러스 1을 했는데 네 식구가 먹잖아. 그럼 하나가 남겨두잖아. 음. 나중에 그 라면을 먹고 싶을 때 하나밖에 없으니까 또 사게 되는 거야. 형, 형, 형,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너는 그냥. 왜 그게 식구가 먹었을 때라고 생각을 하세요? <웃음> 얘네들이 마케팅하는 거 그쪽을 타겟으로 볼수 있다. 형술좀 깨고 와요 진짜. 내가 얘기했을 때한 번도 내라고 얘기한 적이 없던 거. 공구 형님은 <웃음> 짠 와야 포기 전에 빨리 일단해. 다이 바이 모. 자 맛있게 드세요. 아이 뭐이정도이쑤시기보다 낫죠. 그이 정도 이거는 낫지. 이거는 먹기 괜찮을 것같은데요아 이거 이거 먹기 싫긴 는데아나 <웃음> 일단 국물 내가 먼저 에이. 조금만 떠볼게. 아야 빨간데 매운맛보다 담백함이 있네. 이거 또... 아, 아 저도 국물만 한번 마셔보겠어. 아... 다시 그럼 저는 면만 먼저 봐서... <웃음> 얼른 드세요. 아, 야 먹자, 먹자. 진짜 맛있다. 어, 잘 잡히는데? 아. 아, 이게 국물 맛이 좀 살아있네요. 그지? 렇 음. 아, 이게, 이게 마케팅이 잘 됐거든. 음. 어, 아, 저 괜찮은데? 자연의 맛. 음. 라면은 언제 먹을 때 제일 맛있어요? 수영하고 먹었을 때. 라면? 수영하고 먹어도 맛있어요, 라면. 아, 난좀센 거라서 얘기 안 할게. 쫓겨났을 때 <웃음> 군대 있을 때 근무 끝나고 오면은 하나씩 먹잖아요. 어, 어. 새벽에 야식 나오잖아요. 빵, 빵 아니면 이런 거 응. 나오잖아요. 그런 거 먹을 때 이거 진짜 그때 사발면. 근데 보통 육개장 사발면 주잖아요. 응. 근데 저희는 요구르트 사발면이었거든. 아, 요구르트 사발면이 뭐야? 요구르트에서 사발면이 나와요. 아 세창컵면. 아, 그거 농심이었지? 달라. 도시락. 형님 도시락이었어요? 어. 그래? 우리, 네모난 거, 어, 우리, 도시락 나왔나? 우리는. 어, 우리도 도시락이었어. 우리 쌀, 멜, 쌀국수하고. 쌀국수 이런 거 없었고. 그거 나왔던 것 같아. 네모난 게약그로도거 네모. 아니야? 맞아. 음. 난 쨍쨍하네. 음. 면이 땡땡해요. 음. 음.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는 백면이 낫네 이거보다. 음. 근데 나도 백면이 좀 나은 것 같은데? 근데 이것도 나쁘진 않아. 음. 맛은 있는데 굳이 비교하자면 그치? 응, 응. 굳이. 야, 이게 딱 먹고 나니까 정면이 되게 궁금하다. <웃음> 정면이. 그거 야채였다 그랬지? 야채 아니, 국물. 어, 야채 국물. 어, 우리 고기 들어가야 되는데. <웃음> 이수시보다는 많이 잡히긴 한데, 뜻대로 잡히지 않네. <웃음> 그릇이 작아도 국자를 뜰 수가 없어. 라면도 섞어 먹어 맛있지 않을까요? 어. 나중에 종류 한번 섞어볼까? 이거, 이거. 오케이, 이렇게. 오케이. 여기다가는 뭐 넣으면 어울릴 것 같아요? 여기다가? 그냥 고기. 아니, 그냥 면 라면, 들 라면으로 가면. 자연이니까. 음. 고기 국물이에여기난 그거. 사리곰탕? 살이금... 살이금... 음... 어, 나도 사리곰탕 어. 생각했는데 예. 약간 더 고기, 국물, 수추가 어, 이런 어. 느낌? 고장한다무파마 <웃음>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음아무파마 그거 의외로 되게 시원하더라 예. 진짬뽕은 엄청 세잖아요 음. 훈련 나가서 바나에 끓여먹는 라면이 제일 맛있는데 아... 진리지? 어? 그, 그거는 정말 옛날에 그거는 그 맛은 지금 다시 못 느끼죠 어, 나는 훈련 나가서 라면 먹으면 한한 한, 한 30개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았어 느낌이 근데 나왔냐? 근데 나왔냐고요? 근데 나왔고저 북한에 있었잖아요, 북한북한 부파. 갔다 왔잖아요 북한을 갔다 왔다고? 네뭐 군강산 여행 갔다 온거 아니야? <웃음> 아, 빨라요 사이가 좋아져갖고 음? 북한 한번 가야되는데 아 어, 맛있다 <웃음> 근데 국물이 얼큰하네 진짜 이거 음. 아니 얼큰한데 담백한 맛이 있다니까 네. 나 담백한, 담백한 맛 그걸로 먹으니까 얘기했지. 면이 줄지 않네 그니까 나 <웃음> 너무 좋다 너 그걸로 먹으니까 그걸 되게 천천히 먹잖아 요 <웃음> 느긋하게 근데 이것도 작은 그릇은 아니에요 <웃음> 이게 워낙 끊고 이게 응. 냄비가 워낙 크니까요 아. 근데 얘기하니까 군대 생각나네 국파? 예. 네. 그거 알지? 아니요 우리 댓글에 보면 네. 병구나 나는 알겠는데 그한 명은 누구냐 병구랑 나는 워낙 연예인이니까 인기가 많잖아 근데 너는 누군지 모르는 사람,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어, 음. 이참에 소개한번 해. 북파공정원이라고 안녕하세요 <웃음> 정수리 <웃음> 민화 <웃음> <웃음> <웃음> 가르치 가르치지면 <웃음> 네. 가르치> 가르치 그냥 나올텐데 <웃음> 그런거 보면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어. 생각 들지? 또 라면을 이렇게 답답하게 먹어보긴 처음이네. <웃음> 이런 칼칼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이거 좀 드시면 될것 같고. 고춧가루 좀 더, 칼칼하고 좀 응. 고춧가루 좀더 넣어가지고. 아. 근데 면이 안 뿌네. 응. 그게 좋네요. 겉면이니까, 아, 건강에도 좋고. 아, 지금 먹으면서 김치 생각 안 나지? 좀 낫죠? 낫는데 참은 거야? 응. 갖고 오기 좋지 않아서? 김치 있어요? 중국사은 내가 발로 담근거 안먹지 <웃음> 아 면이 아직도 있네 병고양 천천히 먹으니까 여유롭게 먹네 면을 천천히 먹는게 아니라 지금 빨리 먹고 있어 아 진짜요? 어, 최대한 빨리 먹고 있는거야 아. 야, 요즘 그 라면 먹은 중에 제일 오랫동안 먹고 <웃음> 사실 내가 정상적으로 먹어서 벌써 끝났어. 이게. 좀 아까 면 넣었을 때 끝났죠 이미. <웃음> 그래도 지금까지 한 벌칙 중에 네가 제일 이게 그나마 좀 양호하다, 그지 <웃음> 그게 컸지 문제 그 숟가락. 아 하나 <웃음> 좀. 아 요즘에 그김찬우님이어김찬우님 예. 에... 저희 슈퍼마켓 한번 <웃음> 오고 싶다고 아 진짜? 그런 말은... 그럼 초대 한번 하면 되지 뭐 빈손으로는 안 오겠지 <웃음> 샤오님 우리가 한번은 진짜 초대 한번 할게요 <웃음> 또 여러 분인찮아 초대할 거죠 많아 많아 아유, 아유, 좋다. 그리고 우리가 뭘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댓글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 아, 그래요? 보내주고 얘기했으면 좋겠어. <웃음> 국물 진짜 너무 좋은데? 응. 그럼 형이 어디에 술 마셔서 더 응. 하지 않을까요? 아, 그냥 그런 것도 없잖아, 있겠지. 근데 이거 건데기들이 씹히는 게 너무 좋아. 이 버섯 너무 구수한데? 아 어, 좋다. 아, 여기다가 아유. 칼칼하게 먹으려면 고추, 고춧가루 넣는 것도 좋지만, 버섯 있으면은 냉장고 에 있는 거좀 썰어서 넣어도 아, 괜찮겠다. 네. 와, 버섯 이 살아있어. 똥치지 아, 마요 아, 진짜 살아있어. <웃음> 말년도 어떻게 살아있어? 아니, 아니. 아니. <웃음> 다시 살아난 것 같은 느낌이야, 버섯이. 이거 진짜 잘 썰었네, 크게. 그럼 부활이네요. 응. <웃음> 야, 이거 껐냐? 아, 박성기 진짜. 아, 야, 진짜, 너무 맛있다. 아, 나 국물 먹다 끝나는 것 같아. 도아땀 난거 봐. 와아. 아아. 음. 아 버섯을 찾아다 있는 한 마리 하이라처럼아땀나땀 하이라 <웃음> 나, 나. 묻지 마라. 아. <웃음> 일단 그렇게 막 맵지 않다는 거. 네. 응? 땀이 와. 음. 아아. 아... 하... 아... 아우... 아... 아... 아... 아... 우아와땀불 나다 아... 아... 아 진짜 잘 먹었네요 아뜨거 아, 저거... 아... 아 아저씨들이라 어허가 많아 <목소리> <웃음> 아, 나우! 나우, 나우, 나우! 나우! 아, 잠깐만비 아아 <웃음> 아, 아, 잘잘비 오는 거아 같은데 형보면서 나우! 아, 아, 미안해요 형, 갈바위보얘서어 우리 잘못이에요. 나우! 이거 자기께 자기가 넘어간 거야. 남자 주먹이지 그랬다가 넘어간 거야. 다 아, 먹었네. 아, 사람은 알아라! 알아라! 와. Wow.